안녕하십니까 1리1리1리팀입니다야 벌써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맑은 계곡에서 가재통발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재통발을 어떻게 설치하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재통발을 설치했을 때 제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방법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재통발로 가재친구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께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,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칼집을 내왔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재통발은 이쪽 최대한 안쪽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칼집을 냈고 그리고 가재가 들어갈 수 있게 사각형으로 요렇게 어, 조그맣게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아, 자, 이렇게 하면 좀 완성이 됐습니다. 여기로 이제 가재가 들어갈 거고 모기가 이쪽 끝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. 다섯 구역에다가 이 가재 통발 어항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리. 가재 친구들은 굉장히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나무 잎이 많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돌이 많은 곳에 숨어 있는데요 보통 야행 성으로 행동하지만 낮에도 먹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가재는 대국의청소부라고할수 있습니다 대게 육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물고기 사체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닭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닭이고요 이건 다 목입니다 목.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무더기로 어,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가 입구가 여기 에 있어요 어, 여기 입구가 있어서 여기로 가재 친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구 쪽에 부분에는 이렇게 돌을 많이 쌓아줘야 가재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뒤에 와서 가재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재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자오 이야 yeah. 가재 한 마리가 여기있네요닭고기 먹으려고 안으로 들어왔나봐요 가재 한 마리 이야 가재요 가재 가지. 오 신기하게 생겼다 가재 친구예요제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가재통발 가지러 왔는데 여기 도마뱀이 있습니다 도마뱀 <웃음> 신기하다 보이시나요 이야 우리 도마뱀 친구예요 깜짝놀랐어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는데 우리 도마뱀친구네요 도마뱀친구 어디 <웃음>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신기하다 도마뱀있네 사실은 두번째 통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, 뭐야? <웃음> 가지 친구예요 가지 친구 어? 뭐야 배 밑에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 뭐지 우리 가지 친구가 알을 꽉 차게 갖고 있네요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알이에요 가지 알와 대박이다 너알 갖고 있니? <웃음> 와 신기하다 오, 이거 보세요 우리 가지 친구가 알을 한 움큼 갖고 있어. 한 움큼 몇 개냐 이게? <웃음> 아, 얘는 바로 살려주겠습니다. 우리 가지 새끼 가제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, 바로 살려줄게요. <웃음> 조심히 가. 들 밑으로 들어간다. 야, 알을 한 움큼이나 갖고 있어요. 가지 친구예요. 응? 없나? 어 <웃음> 요 녀석이 야 우리 가재 친구도 알 갖고 있네요 요즘 가재가 산란철 인가봐요 다 요렇게 알을 갖고 있어요 와 이거 봐 너무 신기하다 오,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야 가재가 다 알을 갖고 있네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우리 가재 친구 와 이거 보세요 와몇 개야 이게? 야, 우리 가재 친구 빨리 보내드려야겠다. 조심해요, 알았죠? 음, 응. 아예 새끼 가재 많이 났고. 조심해, 조심해.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. 어, 안에 있네요? 오, 두 마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. 두 마리가 있네. 야, 엄청 크다, 한 마리는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, 와. <웃음> 이거 보세요. <웃음> 가재요, 가재. 새끼가재도 들어가 있었네 여기 뭐야 새끼가재 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 얘도 알 갖고 있네 야 대박이다 와알바요막 차있어요 와 대박이야 자 우리 여기 가재도 얘가 알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아래 어, 없는 가지인 것 같습니다. 가 가지 친구. 오, 여기, 오늘 잡은 제일 작은 가지입니다. 오, 이거 보세요. 제일 작아요. <웃음> 엄청 작다. 어, 개 친구들 집으로 보내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, 나와요, 나와. 집 가야죠. 응, 나왔다, <웃음> 우리 가지 친구들이. 어,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싸우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나줘 서로 나줘 <웃음> 어 서로 나줘 갈길 가야지 어저쪽히 간다 열심 히 가자 어 여기는 새끼 가지랑 가지들 <웃음> 조심히 가얘들아 알았지 알 조심히 닫고 가지 통발을 설치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. 요즘 가재들이 탈란철 인가 봅니다. 다 알을 갖고 있네요. 뭐안 가진 것도 있었지만 다부분이 알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가재 친구들을 잡아봤는데요. 간단한 방법으로 가재를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